<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유진상입니다 네. 집에 내려가려고 뭐야? 서울역에 와 있는 이씨 뭘이랜씨저렇게 서울역은 <웃음> 아주 네 모험과 낭만이 가득합니다 에휴 진짜 좀 빨리 좀 저런 비둘기나 더러운 것들을 아, 아끈하게 없애버려야 할텐데요 보시면 이렇게 KTX 엄청 빠르게 지나가는 이렇게 한국의 풍경을 담아봤어요 논두렁 밖에 없어서 생일 축합니다 다 나와 이렇게? <웃음> 응. 어? 사랑스러운 우리 준성이 그래가지고 happy b i r t h d a 제 부러워. 음력 생일이 지났는데 엄마가 생일 하라고 해가지고 <웃음> 또 생일을 <웃음> 했어요 짜이네진영이요 <웃음> 이제 생일을 한세번 정도 한것 같아요 됐어 됐어, 됐어. 끝. 바로 슈퍼에서 이시고 이제 생일 파티 하고 마트에 갔는데 무슨 이게 동물학대입니까? 마트에서 레빗을 팔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백포기라고 이게? 그리고 이제 고모가 와가지고 이게 김장을 백포기를 했어요 어마어마죠? 네. 맛있었습니다. 선주 좋아. 예, 어떤거 어떤 거? 예, 또 이렇게 긴장을 하다가 갑자기 또 폭설이 왔어요 예, 여기 정읍은 맨날 이렇게 눈이 많이 옵니다 음 봐보세요 저기 한방는좀 봐요 또 이렇게 눈이 오면 또이 마을이 굉장히 운치가 있어요 근데 편의점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지금 <웃음> 아이 도망가요 집에 문명과 떨어져 있어서 진짜 이런 자연 네이처 말고는 아무것도 볼 것이 없습니다 풍경은 이쁘죠? 하지만 이렇게 시골이 가치가 없다는 거 눈이 점점 더 심해지길래 이렇게 한번 셀카도 파가 놨습니다 잠깐만 구경하면 되는거니까 눈이란것은 카메라에 담아두고 이제 예, 그 따뜻한 아랫목에 가서 누워있으면 됩니다 집에 가려니까 이렇게 눈이 많이 와버렸어요 절대 버스는 못타는 예, 그런 상황이죠 으 아, 마이, 풍경 좀 보세요, 진짜. 그니까요. <웃음> 해가지고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다시 강원도로 가고 있어요. 스키장 일을 하러 갑니다 이게 12월 31일이었는데 네, 일할 사람이 없어서 네. <웃음> 제가 일을 했어요 네, 네, 여기서 네 마지막 새해 카운트다운을 했어요 술 먹으면서 네 카운트다운이 끝났네요 네. 네, 일하면서 새해를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월 1일입니다 다음날인데 참 진짜 스키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어차피 추억이나 남길 겸 예, 사진도 이렇게 잔뜩 찍어놨습니다. 이렇게 많은 거 진짜 사람 많더라고요. 음, 집에 좀 가. 집에 안 가나봐요. <웃음> <힘들어. 웃음> 아휴, 저 보드 한번 타했는데 이제 귀찮아요. <웃음> 제가 또 이런 그 스피디한 스포츠를 별로 안좋아 해가지고 역시 남는건 사진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사진 한방 찍어놨습니다 이게 또 보드를 타면은 찍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진은 그래가지고 안탄 것도 있습니다 다 이제 일을 끝내고 이제 서울로 돌아가는 길인데 아직도 이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넘쳐나더라고요 아, 진짜 추워 죽겠어요 진짜 빨리 겨울이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또뭐 순두부 먹었는데 뭐 예, 그냥 노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제 그 한달에 한번씩 회사에서 이렇게 코를 수시라고 해요 예,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PCR 검사를 또 하러 왔어요 네. 아, 진짜 지독합니다 이거. 씨. 언제까지 수시하는지. 네. 씨. 네. 그러면은. 네. 아, 근데, 네. 근데 이번에는 좀 사람이 맞아. 없었어요. 예. 네. 좀 한가했었습니다. 네. 저번 저 저번 주는 엄청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오미크론 막그 난리났을 때는 많았었는데, 뭐 이제는 좀 잠잠하네요. 이게 시청 굉장히 사람이 많았는데. 빨리 그... 씨, 코로나 빨리 먹는 양 먹고 빨리 나아버리는그 정도로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우 질리네요 네. 언제까지 이놈의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는지 빨리 와. 정말 짜증나 죽겠어 요 부스터샷까지 맞았는데 빨리 와. 또 맞으라고 하면은 이제 씨, 못 맞을 것 같아 에이. 정해서 쑤셔버렸어. 네, 이렇게 코를 쑤시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제가 좋아하는 그에클레어를 먹으러 갔는데 아이씨, 맛이 형편없어서 안 지겠습니다. 예, 뭔가 그 초심을 잃었나 아니면 그 알바가 바뀌어 가지고 예, 그런가? 이제 또 일을 하고 예, 또 국밥, 또 오랜만에 국밥도 먹고 또뭐 먹었죠? 음, 이기욱이랑 술 먹었네요 네네. 이기욱이랑 오랜만에 한 잔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도 별로였어요 이게 디자인만 좋지 음, 양이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예. 여기 어디지? 여기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맛대가리 없으면 찍질 않습니다 예 여기도 괜찮았어요 예.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저 스프 먹으러 갔어요. 저 스프에다가 후추 쳐먹으려고. 이거 지금 정신 상태가 이상한 거 보니까, 이거는 네, 술 먹고 네, 그 공원에서 이제 그 트램블린을 발견해 가지고 이렇게 아파트를 뛴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네, 또일 나와가지고 또 단골집 갔죠. 네. 맛있어 여기 아 즐거웠습니다. 오호 다음주 한번 또 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아제 사촌 형네 집 갔다가 뭐 이게 지하철 타고 가는데 뭐 이게 무인 지하철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방지 가 났어요 굉장히 네 신기해 더라고요 예. 이거는 이제 그 마제 마제소바 예 이거 맛있죠 예 오랜만에 먹으니까 아, 맛있었어 그리 이제 여기가 핫하다고 하길래 네 한번 조잡았습니다 아 이제 너무 많이 기다렸는데 이거 엄청 많이 기다렸는데 그래도 뭐 맛은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아, 아 확실히 맛있었습니다 음이 몇반찬의 퀄리티도 괜찮았고 뭔가 그 양념 자체가 아주 괜찮았어요 아 근데 웨이팅이 너무 길어 가지고 이제 다음날 샤브샤브로 해장을 했죠. 예. 요즘은 9시까지 밖에 술을 못 먹으니까 빨리 때려 넣어야 돼서 속이 더안 좋아요. <웃음> 날씨, 날씨, 날씨, 조지네~ 아무것도 안 보여. 날씨, 날씨, 아무것도 안 보여. <웃음> 이 날은 미세먼지가 아주 심했던 날인 것 같네요. 카메라에는 안 잡히는데 아주 안 좋았어요. 이게 이제 중국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나 봐요. 이제 본격적으로 아, 여기 맛있어요. 아, 여기 횟집인데 오랜만에 가니까 맛있더라. 난리 속이냐? 그래, 그래, 고지제 이제 어디 있느 있느냐? 이차 고장났어요. 예. 이게 씨, 외제차인데, 번, 배터리가 뭐, 1년도 씨, 안 돼가지고, 달아져버려가지고, 씨. 아주 형편이 없어요. 예. <웃음> 이, 이 차가 이게 굉장히 그 유명한 차긴 해요. 그, 그, 이제, 그, 뭐냐, 비가 이제 깡에서 타고 나온 그 차인데, 저는 이 차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웃음> 승차감이 가격대비 아주 형편없어요 네. 별로예요이 돈이면은 다른 승차감 좋은 차를 사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리를 맡기는 시간에 주변 기가 막힌 라멘집을 또 찾아냈어요 여기 맛있어요 여기 아이 맛있어 요 근데 네. 하지만 한국사람은 국밥이죠 뭐 여기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전에 있던 라멘이 더 맛있었습니다 네, 2022년 네 이렇게 첫 브이로그가 이렇게 지나갔는데요. 네. 아이뭐 이렇게 오래 들어서 되게 별 재밌는 일이 없네요. 네, 빨리 이제 좀 코로나도 좀 완화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추우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안녕.